야 종환이 형이랑 나랑 또대결선인데야난 바로 숨어. 야던거 같아 바로.. 야 가다에 이기면 바로 끝나겠네 도겸이가 이 그림을 못볼 수도 있어 어. 가이바이보 그래도 너무 바로 끝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오. 오, 오 게임 체인저! 오 멋있어! 우지 형 어? A7. A7, A7, A7. 아, A7 A7 A7 A7 A7 킹 1B 1B 야 이번 게임 좀 흥미진진한데? 둘이 막 머리 싸움이 여기까지 보여 고민 고민하지 마 또이 승관이가 앞에 있는 디노를 잡아. 뽑으네. <웃음> <웃음> 또 붙네. 또 붙네. 게임 뭐예요? <웃음> 저야 예. 응. 아, 도개미 게임. 언제 아, 시작할 몰라. <웃음> 아. 진짜 진짜 <웃음> <와>. <웃음> 1초 오류. 1초 오류. 에이. 와. 와. 야, 괜찮아? 야, 야, 야, 야. 야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해? 야, 야 진짜야! 아니야 이게 이게 진짜. 이게 그 느낌. 야야 이거 벽에 붙었어. 너 양탄자 탄줄 알았잖아. 신만이 <웃음> 그거 자르주세요. 붕짜 있는 걸로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거. 음, <웃음> 와우! 진짜. 진짜 날아갔어. 이러고지면 어떻게? <웃음> 1초 9일이야. 아, 야 승관아 윽 소리 나는데 윽. <웃음> 야니나 조심해. 아, 끝! 아, 끝! 아, 아아아아 이긴 거 같아. 어 이리 와. <웃음> 야, 야 수, 괜찮아 너. 야. 방송 승관아 너 양팔 <웃음> 좀타 <약판 샀다니까 웃음> 나아갈 수 있어. 불량을 우리가, 어 우리가 게임은 좋지만 방송은 살렸어. 불량렸어 우리가 게임은 좋지만 그래 승관 디노야, 어. 7H 와우, 간다 s c o p s f p F-8. d 아, s 어, 어. 4A. u j g 1 G1? s 기 k g i G1. Tayo, t 여기. <웃음> 어 y o t a a e o 호시 형어 앞으로 한칸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네가 따라 움직여 마네킹 앞으로 한칸더예예 <웃음> 예. 마네킹 신경 좀 근데 그왜 내가 하고 있지 한번 음, 부탁해요 호시 형어 앞으로 한칸더 오케이 문준이 D 6안 되는데 아 미안해 D six 아니야 C 6야 D8 형어 뒤로 한칸 준영 세븐에이, 어. 훠시야 어, 이기자. 3점이야? 이겨야 돼. 나 게임 뭐야? 복불복. 어 훠시야 이길 수, 수 있어. 훠시야 가자. 저 친, 아저 친구 계속 보네아 이거 긴장해요 왜? <웃음> 가면 돼? 어, 운지, 와. 와 훠시 거침 없데 가. 호랑 호랑이 운다 호랑. 없어라. 호랑 해. 아 호랑해. 좋아, 호랑 해. 좋아 마음에 들어. 해. 호랑이. 어어 훠시야. 우와, 와 호랑해 고기하게 고기하게 나이스 와 호랑해 와 우리 간다 우리 간다 끝까지 간다 어아 호랑해 호랑해 호랑해 호랑해 호랑호랑호랑 호랑해 일자로 그냥 이거 명칭을 얘기해 굽수영 앞으로 한 칸. 캐슬 어 세븐 D. 캐슬 세븐 A. 나아 준이 잡는 거. 게임 해야지. 이게 게임, 게임 뭐야? 아, 도겸이 명어, 게임. 도겸이게? 도겸 이겼다. <웃음> 어, 와 이게 뒷발이 사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려. 이렇게 시작해도. 되지. 어 준이 금 넘지 마요. 어. <웃음> 아주머! <웃음> 어이게이겼다이겼 다. 그러니까. 자 우지형, 어왕앞왕 왕 옆으로 가. 퀸 u e e n G. 나 어쨌든 경기를 해야 돼. 너이랑 붙어야 돼. 아 나랑 붙는다고? 어. 지역의 계단. 이제 처음하면 오히려 더 틀려. 네. <웃음> 야, 한 대자. 괜찮아 유치해네. 될수도 있어. 하나 천천히 오. 어 그렇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오, 좋아. 여기서 아마도 하지 마. 어. 아 이건데. 어. 이거 제한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맞다. 어아 오케이 원해요. 와, 왔다. 가자 가자. 어? 오잉?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야? 야야뭐 b 이거 지금 go t 는데너 졸리냐? 나 지금 내가 a y Not 와 n l y yeah. That's him. They are killing you. i 아아아 b a 아아 n g o I'm chicken. g 답답답답답답 i Name, 답답해답답해답답 자 여기서 김선민, 김선민, 김선민, 김선민, 그래, 우와, 우와, 원해야, 원해야, 와, 와. 와. 와. 와. 와. 온야. 온야. <목소리가> 아, 와, 와. 진짜 최고야, 와, 너무 멋있어. <웃음> 바로 갈게. 끝내, 어 끝내. 손가락 힘 괜찮아? 어, 오케이, 가자. 정영도 나쁘지 않아. <목소리가> 시작. 와와야 괴물이다. 어 탈골 스킬 쓰는데? 아, 네. 와. 아, 와. 탈골할 아, 아, 아, 수가 없어. 야 이거. 어. 야. 아, 야 이게 뭐야? 형 상대를 잘못 꼬았는데 아, 아, 우리?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겨? 아, 잠깐만 이거 빼는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어좀더 붙이자. 어. 일, 이. 어방 빼지 않았어? 에이. 아 1. 어, 오케이. 저저저 저.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킹 이겼으니까 저희 팀이 2대1로 이긴 거 맞나요? 와, 와 겼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상황권을 이제 쓸게요. 네. 네. 어떻게 옛날에 그 깡총차기 한 거를 어 제가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네. <목소리> 그러니까 으로 오면 돼요. 나랑 어봤다? 소원으로 그러면은 넌진 거야, 진짜. 난 이긴 거야. 그럼 저희는 무단 그때 노래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 고기 먹으러 갈까요 그럼 저도 삼겹살. <목소리> 자, 지금 노래방 소원권을 삼겹살로 쓴 사람이 지금 고경호 <목소리> 네. 시 있는 거예요. 카운터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쿠팡까지 어, 뭐, 네다모였으니까더 네. 재밌는 콘텐츠로. 우리 캐럿들을 어,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아, 전생영국이야 네. 실토부리!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저는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아코이 세븐틴! 세븐틴! 와, Let's get it!